니나 니나 니고릴라다 네 아왜 그러냐고 a 생겼다 아! 생겼다 어쩔 자기가 자기 n a 잘 생겼대 와 진짜 a Nina, Nina, Nina, n i n 못생겼다. 아 <웃음> 아, 자기한테 못생겼다.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못생겨, 못생겼다. 잘생겼다. 그래, 너도 이제 너의 정체성을 알았구나. 그래, 너무 형제 같더라고. 아, 짜증 나. 앞으로 저기 뭐냐? 오비키 형이라고 불러야 다 오비키 형. 아, 진짜 싫어. 유명하고 맛있는 거와 응, 너나 저거 알아와대박이다이넌안 줘.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는 번에 한 번에 네 번에 한 번에 한번짜한나에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이 번에 야말로 복수할 수 있는 엄청난 게임이 생각 이비다사탕을 찍어 먹을 건데 한쪽엔 팝핑캔디가 들어있고 다른 한쪽엔 머스타드 소스가 들어있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찍어 먹는 거야 아 이거 재밌겠는데? 이거 뭐하기만 보네 그렇지! 운명의 여신은 나에게로! 잠깐 잠깐만 그러면 내가 할 때는 너가 위치 바꾸고 너가 할 때는 내가 위치 마음대로 바꾸면 되는 거지? 어 그렇지 안 바꿔도 되고 오케이 알았다 먼저 할 사람 정하기 오케이 안 나면 진다. 어 음. 음. 아. 예스 이겼다. 오 진짜 많네요. 오 먼저 하는 건별 상관 없으니까. 과연 그럴까? 그럼 자 제가 세팅할 동안 뒤 돌아계세요. 아어 그래 해보게 자네. 얘가 오른손잡이니까. 아, 그럼, 그럼, 지럼그란 말이야. 아 그럼, 그럼, 머스타드를 여기 놓으면 되겠지. 럼 그럼, 그오 그럼, 아직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하나그고그 그럼, 그럼, 그하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예스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럼, 빨리 게임해라 좋은 말로 할때 그래 오 역시 난단장은 오른손이지 뭐아 뭐야 왼손을 넣어버리네 오오오오오 무슨 뭐네. 아, 지짜하하하 아, 실패로 아야 아, 바짜 캔디.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오! 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그 안에 오바키 차례.. 오바키라고 하지 말라고.. 자 형제님 저쪽으로 가시죠. 형제 아니거든.. 잘생겼다.. 아우 진짜 너 죽을래.. <웃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10초 죽나.. 그 안에 해라.. 그래.. 아, 아이코.. 다 흘리겠네, 흘리겠어.. 어? 어? 어? 야 이거 옮기는 거 쉽지가 않다. 당일 것거 같은데? 응. 페이크 안 속아. 오 그럼 안 낚이네. 가면서 없이. 2, 1, 땡, 뒤돈박 그래. 자 골라보시죠. 과연 오바퀴의 선택은? 내가 볼땐 음. 분명히 음. 자리 바꿨어. 분명히 자리 바꿨지? 아 그럼 심리전 하지 마시고 바로 가시죠. 아! 좀 느낌이 그런데? 느낌이 안 좋은데 지금? 아 진짜 안 웃고 싶은데 버컷 페이스가 안 된다 <웃음> 아 제발 제발 아니겠지 아 아직 아, 너무 싫어 아직 너무 짜증나 아 맛있게 드셔야죠 형제님 아하 야한번더해한번 더? 어한번더해한 어, 번만 더해한 번만 더해 제발 아하 한번 더라 그래 가자 오케이 너부터 해 어흐 그렇게 너 마음대로를 정해도 되는 거야? 싫어? 이거 내 사탕인데 아,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아, 너무 당했어 오늘 너무 많이 당했어 너무 많이 당했 진짜 아까부터 계속 니나 니나 니 골라고 게임도 내가 계속 지고 계속 웃고 얄밉게 죽었어 복수할 거야. 아가이 게임 무섭다. 무서울 게뭐 있어? 똑같은 게임인데. 그지? 불안한데. 두고보자 남반장. 이거 몰랐지? 키티키어메키 뭐가 그렇게 좋냐? 자, 이제 뒤돌아봐. 준비. 아, 아, 이번엔 자리를 옮긴 것 같은데. 자리를 옮겼지. 뭘 거르든 머스타드지. <웃음> 자, 한다. 이번엔 난 오른쪽. 어, 부정 보니까 이쪽인데. 이거 오늘.. 간다! 어? 어딨어? 아 망했다.. 아, 느낌이 망했어.. 어? 진짜 운이 없네요. 아, 더워, 더워. 아, 아, 웃겨. 이대로 게임 마무리.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셔야죠, 하셔야죠. 아, 아니요, 전 괜찮아요. 아니, 전 괜찮아요. 안 할게요. 아, 하셔야죠, 오케이, 형님. 어, 뭐야? 으악. 야, 야, 오박기, 너 이리 와. 둘다 머스타드지! 뭐 <웃음> 이리 안와 봐! 아 살려주세요! 와 잘했다! 아, 아, <웃음> 아. <웃음> 휴, 마지막에 복수했네! 아, 속이 시원하다! 키키키키키 미키! 아... 죽는다! 어 무시어! 남반장한테 장난치기! 한국. 좋아요. 6,000개 이상이면 오박해한테 연주하겠습니다. <웃음> 어? 뭐야? 두 개가 또 없어졌잖아? 이것도 오박 나지. 아, 오박나사